숫자 8을, 여기 보면 이건 십진수로 8이죠. 숫자 8을 마이너스 8로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부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8로 만드는 게 부호와 절대치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앞에 숫자 값첫 번째 비트의 값을 부호비트로 만들어서 1이면 마이너스, 0이면 플러스라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8인데 여기가 8의 자리니까 8이죠. 8인데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8로 만든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1의 보수를 취하는 겁니다. 이제 1의 보수는 0과 1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0과 1이 모두 순서가 바뀌었죠. 0은 1로 바뀌고 다시 1은 0으로 바뀌고 다시 0들은 전부 1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1은 부호 1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0이 1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호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가 부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1의 보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게 2의 보수가 되죠. 이제 2의 보수는 더하기 1만 해주면 되니까 끝에 자리에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의 보수를 보니까 1, 1, 1, 1, 1 다시 0 1의 자리를 보니까 1, 1, 1, 1, 0, 1, 1, 1이었죠. 이제 여기에 더하기 2을 해주면 1, 1은 0이 되고 1이 올라가서 다시 0이 되죠. 다시 1이 올라가서 0이 되고 이제 여기에 1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내려와서 요런 값이 되겠죠. 이게 이해보수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부호와 절대치는 계산이 안됩니다.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에서 사용되지 않고 연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이해보수의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의 보수로 5와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와 3을 하면 5는 이 진수로 바꾸면 0, 1, 0, 1이 되겠죠. 1, 2, 4, 8이니까 이게 5가 되겠죠. 그 다음 3은 0, 0, 1, 1 2 3이죠. 이제 5 빼기 3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1의 보수로 바꿔보겠습니다. 1의 보수로 바꾸면 1, 1, 0, 0이 되죠. 이제 5하고 빼기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취하면 더하기를 하면 빼기가 되죠. 이제 0, 1 0, 1과 더하기를 해주면 빼기 값 2가 나옵니다. 1하고 0을 더하면 1이 되고 0하고 0을 더하면 0이고 1하고 1을 더하면 0이고 1이 올라가죠 1하고 1을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1이 올라오는데 이걸 캐리 다른 말로 올림이라고 하죠. 1의 보수는 캐리를 다시 더하게 해줍니다. 더하기 1을 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빼기 값 2가 구해지는 거죠. 0 0,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라는 값을 구하게 되는 게 1의 보수고 1의 보수의 단점이 뭐냐면 1의 보수는 캐리가 발생하면 다시 더하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리를 따로 관리해서 또 더하는 작업이 귀찮은 거죠. 그래서 1의 보수가 다시 한번더 캐리가 발생할 때마다 더하기가 귀찮아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만든 게 2의 보수죠.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죠. 그래서 1100에서 더하기 1을 하면 2의 보수가 되죠. 그럼 2의 보수는 1101이 되죠. 1101이 2의 보수고 이제 여기에 원래값 5, 0, 1, 0, 1을 더하면 2가 나오겠죠. 더하기 1하고 1을 더하면 0이고 올림이 발생해서 1이 되고 1하고 1을 더하면 0이 되고 올림이 발생해서 1이 올라가고 1하고 1은 0이 되고 올림이 발생하는데 2의 보수에서는 이 올림을 그냥 버립니다. 그냥 여기에 구해진 결과값 0010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보수가 캐리가 발생해도 따로 더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CPU는 이해보수를 사용합니다. 방가우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방가우 컴퓨터의 영상의 재생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영상에 관련된 링크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만약에 유튜브 영상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는 설명란 아래쪽에 보시면